자 2대1로 할거죠? 네자 오늘 어떻게 잘 해볼 수 있겠어요? 네 둘이 싸움 네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2대1로요? 네. 자 2대1로는 충분하다? 아 지금은 불가능하지 지금은... 않을까? 근데 그래도 그래서, 한번 네, 한번 도전하는 조전을... 거죠 자 그럼 오늘의 목표는 뭐예요 둘이? 한대라도 때리자 네. 둘 다? 네. 아 목표가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? 아, 최대한 15대 네. 15대씩은 때려보겠다? 네맞고맞자 아, 막고 때리자. 뭐, 맞고 때리자. 네, 맞고 때리자. 아 맞고 때리자. 맞고 때리자. 최소한 맞는 거는 질이자. 아, 둘이 작전은 짰어? 아니요 못 짰습니다. 아직까지. 네. 아 그러면 일단 그냥 하는 걸로. 네. 네. 일단 바로. 좋아. 요자 그럼 글러브 끼세요. 네? 글러브. <웃음> 저리 도도해내잘어 응. <웃음> <난 옆에 웃음> <피스는 난이 웃음> 밥만 먹면 돼. 오, 오, 둘이 둘 동시에 놓기 시해 셋. 시로는 어 와! 자,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건드려서안 돼, 상대를 건드렸다. 아, 좀 힘들었는데 두달 두달 뒤면은 2대1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<웃음> 두달 동안 10시간씩 수련하면은 <웃음> 가능하지 않을까? 아두달 뒤면 충분히 가능하다. <웃음> 네. 자 그러면 두달 뒤에 두달 뒤에 어떤 전략으로 마스터 왕과 싸워볼 생각이에요? 양동장절이요. 그러니까 어떻게? 구석에 몰아놓는 거죠. 아 마스터 왕을 구석에 몰아넣고 패겠다? 아, 네, 네, 일명 네. 일명 그 집단 폭행을 하겠다. 지금 뭐. 아, 집단 폭행은 이명 이상부터. 3명 이상부터. 아, 3명 이상부터. 그럼 2대 1이니까 정당한 경기가 될수 있다. 네, 네. 아, 그럼 정당.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. 네. 아, 그거는... 네. 아, 좋아요. 그럼 두달 뒤에 다시 붙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좋아, 자. 야, 예보 경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예화이